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유성 입니다 아 오늘은 아 손가락 관절염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관절염 뭐꼭 손가락 관절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제 손가락에서 나타나는 심지어 손목까지도 아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관절염이 충분히 퇴행성 관절염 손가락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요 심지어 뭐 발가락 관절염도 있고 어 무릎 관절염 뭐 고관절 염증도 있고 뭐 하여튼 어 관절은 어떤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뭐, 류마시스성, 관절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손가락 통증에 대해서, 뭐, 제가 여러 번, 몇 개의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어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제가, 제가 기존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잘 들어보셨으면, 조금, 치료 원리를 조금 이해하셨으면, 제가 어지간하면 그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뭐라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문제는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제대로 적용하느냐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용을 잘못하시면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뭐 효과가 있 효과가 있게 나타나신 분들도 있고 효과가 없게 나타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또 너무 빨리 포기해 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손가락 통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죠? 예.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좀 우리 몸에그 운동 원리 근육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의 운동 원리는 관절은 대부분 그래요 손가락이나 뭐 목이다 경추다 흉추다 뭐 어? 척추다 어쨌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방향 그러니까 앞뒤 오른쪽 왼쪽 하여튼 안쪽 바깥쪽 골고루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관절, 이게, 이, 관절에도, 그죠? 이, 이, 쪽 근육이 있고, 이쪽 근육이 있고, 뒤쪽 근육이 있고, 앞쪽 근육이 있고, 이게 모든 게, 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니까, 러 근육은 또, 다르게 말하면 혈관이죠, 그죠? 어, 근육은 모세혈관 덩어리고, 어, 굉장히 탄탄하고, 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골고루, 다른 방향으로 계속 골고루 사용하면 문제가 거의 안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진짜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도 문제가 안 나타납니다. 이제 골고루 사용하면 문제가 안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어, 자기도 모르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뭔가를 사용을 하죠. 예, 를 들어서 볼펜을, 펜을 확쥐고 이렇게 쓰면 이게 골고루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 또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를 확 쳤다. 피아노를 많이 치신 분 중에 손가락 통증하고 팔목 통증, 손목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에 계속 누르는 방향으로만 계속 뭔가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거, 이게 누르는 방향 반대말은 뭔가, 하면 손등 쪽으로 이렇게 힘을 전혀 가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등 쪽으로도 전혀 가해주지 않았고, 이 새끼 손가락도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펜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쁜 습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가면 어떤 사, 어, 그 대다수의 분들은 이게 이 바깥쪽 방향으로 힘을 거의 안 주고 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 새끼 손가락이 저리거나 이런 이 새끼 손가락의 혈관이 너무 말라 버려 갖고 저린 증상이나 이래 뭐 설명할지 못하던거나 통증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이손기색가락 때문에 이, 이쪽 손목 인대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이 손목이 손목 이바이 바깥쪽 그 아래쪽이 굉장히 아프고 어, 이런 통증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문제는 그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어,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이제 세미나 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어, 공통점이 아, 여기가 살아오면서 이런 방향으로 병을 치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거는 저나 여러분들이랑,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어,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전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의한 40년을 그냥 이렇게 병원만 의지하고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먼저 한개탁 부닥치더라. 아, 이게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 이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뭔가를 바라봐야 된다. 아,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손가락 통증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체외 충격파 치료다, 뭐, 스테로이드 치료다, 근육 강화 치료다,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침, 뭐, 침술 치료다, 뭐, 이렇게. 뜸을 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는 써요 뭐 나름 효과는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대다수의 방법들이 이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약해진 부분을 강화시키면 그러니까 어그러진 부분을 바르게 잡아 그러니까 이 자생적으로 치료가 돼야지 뭔가 아 여기 문제가 생겼으니까 막 체충격할 그것도 물론 그것도 약간은 어 도움이 돼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육을 다시 형성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고 어 근데 문제는 굳이 그 만약에 자기 그러니까 꼭 그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거의 뭐이 <웃음> 그러니까 거의 어떤 회복 불능 상태나 굉장히 어,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니 그니까막 근육이 막실했지 아주 얇게 아주 조금 남아 있다 이래 되면 굉장히 조심하면서 치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그걸 통제를 할수 없으면 잘못하면 툭 끊어져 버리요툭 끊어져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진짜 수술로 들어가서 갔 다시 접합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상황이 들어가는데 근데 아주 심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아,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하여튼, 일단은, 모든 게 똑같아요. 똑같이 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전후 좌우, 동서남북, 관절 전후 좌우를 제대로 활용을 해주면, 사용을 해주면, 거의 대다수의 고통증은 사라져요. 그 심지어 관절염도 저는 분명히 사라진다. 저도 류마치스 관절염에 아주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에 걸려본 적이 있어요. 걸려본 적이 있는데 그 하여튼 골고루 사용하면 목디스크도 없고 목디스크도 분명히 한쪽 방향으로 자꾸 목을 어떤 사람은 계속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이렇게 있고 하면서 결국은 근육이 비대칭적으로 자꾸 바뀌어가거든요. 바뀌어가면 이 이게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반드시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근육이 약해지는 부분이 생기고 강해 아직 더 강해지고 강해지다 못해 담이 생겨버리고 이렇게 뻣뻣해져버리면서 혈액 피가 통과가 안 되면서 그쪽은 또 염증이 생기고 근육이 약해진 부분은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뭐 관절도 이렇게 연골이 마모가 되고 그 관절은 연골 연골과 함께 인대 그니까 연골 연골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해주고, 인대와 인대를 통해서, 이 뼈마디와 뼈마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육의 힘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 그러니까 만약에 안쪽 근육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그 대다수의 분들은 그래요. 손바닥 쪽 근육은, 손바닥이, 손바닥은 탄탄하잖아요. 그죠? 보통. 근데, 뭐, 어떻게 사시는지 너무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손바닥이 안 탄탄할 수가 있는데, 대단수 분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쥐는 작업은 항상 하기 때문에 이쪽의 근육은 항상 살아있어요. 문제는 이 손바닥에 있던 오든 손바닥으로 오는 피가 이게 손등 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면 여기서 막 문제가 나타나요. 심지어 뭐 손, 손가락 방아쇠, 수지정우은뭐 하여튼, 하여튼 이게 딱딱거리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것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 그걸 따로 설명은 안드렸는데 이래 보면, 여러분들, 이 손가락 마디에 보면, 이게 이제 아직 젊으신 분들이나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는 잘안 나타나는 증상인데, 나이 한 30, 40 이렇게 지나고 나면, 요, 요 손등의 관절, 손가락 관절에 보면, 이렇게 핏줄이 탁 잡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어린, 어린 친구들한테 안 보여요. 이 핏줄이 잡혀 있어요. 또 여기도 보면, 손톱 위쪽에 보면, 핏줄이 이렇게 약간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현상인가 하면 이 핏줄이 잡혔다는 라 것은 여기에 그러니까 손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온 피가 여기서 이쪽으로 못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가 피가 머무는 거예요 정체가 되면서 혈관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손바닥으로는 피가 잘 와요 왜냐? 손바닥을 계속 사용을 하니까 어떤 뭐 물건을 잡아도 손바닥을 사용하고 손가락 안쪽으로 계속 사용하니까 을 이쪽은 피가 잘 와요 문제는 여기 혈관은 커져가고 있고 이 손등 그러니까 손가락도 이게 바깥쪽 혈관들은 자꾸 말라가고 있는 거야 말라가고 있으니까 말라가는 건 피가 순환이 안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어. 이 문제로 인해서 손목 통증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근데 손, 아, 내가 손목이 왜 아프지? 왜 아프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 심지어 손목도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하면서 마우스를 잡고 이렇게 계속 밑으로 누르는 동작만 했는 사람은 또 여기에 또 통증이 있는데이 손등을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꾹 이렇게 주먹을, 주먹이나 손바닥을 지고 이렇게 꾹 누르는 동작에서 이쪽 근육도 좀 세워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누르는 동작만 하고 있으면 이게 10년, 20년 하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이쪽은 피가 오는데 이쪽은 잘안 지나가니까, 어디, 봐야 이쪽 전체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뭐, 림프액이 통과가 안 된다든가,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서 여기에 뭐 하여튼 림프 종이 생긴다든가 하여튼 여러가지.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몸은 순환이 잘되면 건강한 거예요. 그죠? 순환이 잘되면 건강한 거예요. 피든 가스든 림프액이든 신경 저들 신경 전달 물질이든 잘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는 건강해. 문제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불특정한 동작들, 그러니까 자기 습관적인 동작들을 계속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져가는 혈관은 자꾸 커져가고 작아져가는 혈관은 자꾸 작아져가다 보면 결국은 피가 통하지가 않으면서 커져있는 혈관은 염증이 생기고 작아져있는 혈관은 절인 현상이나 신경이 말라버리는 현상이나 대상포진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고 심지어 머리 쪽으로 피가 안가면서 뇌경색이나 치매나 뭐 하킨토 파킨슨 뺀이나 손의 위축증이나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번주에 저희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은 이런 얘기를 이번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연찮게 세미나 오신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얘기가 됐어요 얘기를 하다가 아, 어떻게 보면 좀 치료하기가 쉬운 부분이다 이 손가락 부분에 이제 뇌 쪽하고는 크. 뭐 연결은 돼 있는데 아주 큰 충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만 좀 가지면 손가락 통증은 아주 큰 통증은 다 잡힌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어. 그뭐한 한 친구도 이렇게, 이렇게 손목 통증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땡기고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그 자리에서 좋아진다는 거 확연히 느끼거든요 이 네? 그 손가락도 이렇게 땡겨 보니까 고그러 손목이 아파서 그러니까 자극을 주니까 분명히 금방 안정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뭐, 그게 완전히 치료가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긍정적인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 이제 여기다 가중치만 올려주면 치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꼭 저의 원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참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소개가 들어오면 이렇게 한번 봐요 동영상들 이렇게 한번 보면서 아, 치료 원리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 저건 일리가 있다 아 저도 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거든요 아 지금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다 아, 여러분들도 뭐 그런 여러분 자신의 판단 능력을 조금 활용을 하세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 손가락 안쪽을 사용하는 행위의 반대말은 뭡니까? 반대행위는 결국은 이 뒤쪽을 이렇게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을 사용해 주는데, 이제, 열 손가락을 다 뒤쪽을 사용해 주는 거 그죠? 네, 다 뒤쪽을 사용해 는데꼭 뒤쪽뿐만 아니라, 바깥쪽, 또 안쪽, 이 손가락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이, 이두이두 이두 손가락을 안쪽 바깥쪽 운동해서 줘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근육이 오른쪽 왼쪽 근육도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 그러니까 이 오른쪽 왼쪽 근육 손가락 각각 마디마다 오른쪽 왼쪽 근육이 어떤 상황에서 운동을 하다가 너무 안 사용해져 보니까 그쪽에 이상하게 기분 나쁜 통증이 생기는 걸 제가 몇번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강화를 해주면 그 통증이 사라져 가더라. 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아, 여러분들 발성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 손가락도 새끼손가락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안쪽 바깥쪽인데, 오른쪽 왼쪽, 오른쪽인 이거는 그냥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이렇게 당겨주기도 하고, 그 새끼손가락도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 새끼손가락 저진 증상이나. 통증이 많이 사라져요. 심지어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길을 고 지그시 당기고 있으면 근육이 활성화돼서 피가 잘 통해요. 그리고 여기 그 손목 근육도 이렇게 탄탄해지고, 심지어 이게 네 번째 손가락도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이게 탄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안쪽인데, 안쪽으로 행동하는 반대말은 바깥쪽이다. 근데 바깥쪽으로 하는 이제 적용법을 대다수의 분들이 생각을 안 해보기 때문에, 아, 이런 방법이 있었나, 이렇게 가르쳐드리면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쉬운 건데,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동영상을 보셨던 분들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머리에 우리 어릴 때, 이제, 내기하고 딱밤 때리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 이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딱 치는 건데, 이렇게 딱 치는 건데, 네, 지그시 누르는 거예요. 지그시 누르고, 지그시 누르고, 지그시 누르고. 그러니까 손가락, 그 심지어 엄지 손가락도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그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쳐주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바깥쪽, 손 등쪽 방향으로 힘을 가해주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뭐 어,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너무 그 빠른 판단을 하지 마세요 빠른 판단을 하지 마시고 또 동영상을 중간에 끊어 버리면 여러분들이 결론적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가중치라는게 있어요 한국인들이 나쁜 습관 중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뭘 한번 해 보라 그러면 저도 가르쳐 드리면 뭐 저희 집사람한테도 가르쳐 주면 이거 한번 해봐 이러면 한 10번 하다가 어, 했어 아직 아파 뭐 효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가정치가 형성이 되기도 전에 판단을 해 버리고 끝내 버리는 거예요 이 가정치라는 거는 어떤 이런 동작을 하루나 이틀 혹은 3일 어떤 그 심지어 바깥쪽으로 하는 거 보세요 제가 웃기는 동작 이이손가락을 당수 모양을 해서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눌러 보세요 반대쪽 손가락 등, 쪽을, 지그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의자에 앉아있는데, 제가 써서 보여드릴게요. 앉아있는데, 이 손바닥을 이렇게 펴고, 이쪽을 지그시 이렇게, 한 30초 정도 이렇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그냥 손을 올려놓는다는 느낌을 지그시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움직여보면, 느낌이 달라요. 손가락 관절염 있는 분들이나 여기 손,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피가 빠져나가면서 느낌이 달라져요. 그이 손가락 마디마디 통증은 관절염은 결국은 여기 피가 내가 아까 제가 아까 여기에 혈관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여기 혈관이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신데 안 보인다고 여기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통증이 있다라는 건이 이 안쪽 혈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에 이런 혈관이 보인다 그러니까 보이든 안 보이든 통증이 있다라는 거는 거기에 피가 정체가 되면서 요산이라는 게 요산이 그 관절에 자꾸 들러붙는 현상이 생겨요 요산이라는 건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혈액 속에 이 세포인데 이 바늘 모양의 진짜 이게 렇현미가으 바늘, 뭐콕 찌르면 아플 듯한 그 바늘 모양의 세포가 있어요. 그게 이 관절 표면에 자꾸 들러붙는 현상이에요. 그게 너무 많이 붙어버리면 이제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이게 마모를 시키면서 염증을 불러 일으키고 신경 손상도 일으키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진행되니까 손가락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야. 염, 염이 염증, 염증, 염증, 염증 염자더라고요, 그죠? 어. 그러니까 그 염증을 불러일으킨 직접 인자는 요산이에요 근데 요산이 거기 왜 붙었냐 여기 혈관이 커져 가고 있 때문에 혈관이 왜 커졌냐 피가 통과가 안 되니까 여기가 커진 거예요 통과가 안 되니까 피가 여기서 멈춰 버렸으니까 요산이 붙은 거예요 붙으면서 염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생길 수 있고 여기도 생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도 생겨요 어떤 사람은 손목에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 팔꿈치, 어떤 사람 어깨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깨에도 막, 이 지구상에 어깨 아프, 아픈, 아픈 사람들 손들락하면 진짜 한 10명 중에 3명은 손들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아파요. 근데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골고루, 그 어깨 근육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골고루 사용하면 거의 대다수의 통증이 사라져요. 문제는 이런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육이 약해져 있고, 어떤 근육이 너무 발달이 되어 있고, 근육이 균등하게 있으면 편안해요. 근데 우리가 헬스를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잘못하다가, 어깨를 다치는 사람들, 팔꿈치를 다치 골프를 너무 치다가 팔꿈치를 계속 아프고, 네? 테니스를 치다가, 막 탁구를 치다가 팔꿈치가 아프고, 어깨가 아픈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계속하고 그게 반대되는 동작을 아예 안 해버리면 그 탁구를 10년을 쳤다 20년을 쳤다 이러면 어깨가 다가버려요. 축구선수는 무릎이 나가죠. 그죠 축구선수가 은퇴하는 이유는 무릎이 끝장나니까 은퇴하는 거예요. 아, 물론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면 좋다. 그러니 자 이제 적용법에서 자 기본적인 게 이렇게 손가락 튕기기 꾹꾹꾹자 여러분들 가중치를 형성을 시켜야 돼요 가중치라는 거는 내가 이거 10번 한다 20번 한다고 가2 0번의 가중치는 생겼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진짜 한 2천번 3천번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만번 2만번에 어떤 그게 힘이게 반성이 붙어서 밀어주는 힘이 작동이 돼야 어느 순간인가 이게 쭉 빠져나가면서 아 이제 치료됐구나 이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가중치가 형성이 되기도 전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빨리 습관 이게 잘못된 판단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자두 번째는 이것만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고, 엄지손가락도 문제가 있어요.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두 손가락 이렇게 잡고, 손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도, 그러니까 이거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이고, 응? 혹은 이렇게 안쪽. 그러니까 내가 전후, 좌우, 이렇게 다 움직여주면, 그죠?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이 되는데. 자 다음 동작은 여러분들이 손톱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가 아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아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아플 수 있거든요. 물론 손목도 아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최대한 어떤 표준화를 시켜야 되니까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은 손톱을 눌러야 돼. 손톱을 그 손, 또 손톱을 너무 세게 누르면 여기 손톱 가위가 찔려가바 아플 수 있으니까 지그시 누르세요 지그시 그냥 그 힘의 강도를 한, 한 100g 200g 정도의 강도로 이렇게 그 힘을 얘기하는거예요 200g 그게 그러니까 200g 정도의 무게를 드는 힘을 거기에서 이렇게 주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들뭐 제가 컴퓨터가 조금 어, 환경이 좀 그래서 제가 제대로 설명 못 드리는데, 어떤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아있다 그러면 책상 위에다가 손등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손등을 올리는데, 이 손을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뒤집어서, 손, 이렇게 놓잖아요. 책상 위에 손을 놓으면, 손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데, 몇번 하다가, 요정도을몇 번, 한, 한, 한 두세 번, 한세번 정도 해주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계세요 지그시 누르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지그시 눌렀다가 탁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냥 여러분들 생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가중치를 형성을 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가중치라는 말이 이게 자연치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어떤 사람은 가중치를 한 달을 끌어 올렸더니만 은 치료가 됐더라 어떤 사람은 6개월을 끌어 올렸더니만은 결국 변화가 나타나더라 어떤 사람은 1년을 했더니만 은 변화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손가락 얘기는 아니에요 손가락은 가중치가 진짜 일주일만 생겨도 분명히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형태든 근데 이제 뭐 머리 쪽 이런 쪽은 가중치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 요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가 사람이맨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더라도 금방 떨어져 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치매 이런 것들이 치료를 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 가중치 계산법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당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려봐야 쑥 빠져버리고 올려봐야 쑥 빠져버리고 그죠? 그 제가 누워서 운동하는 게 좋다 머리 쪽은 근데 이런 건 손가락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뭐 사무실이든 학교든 교실이든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그냥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한다 30초씩 그죠 자 어. 이렇게 고그라고또 엄지손가락까지도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엄지손가락 이렇게 젖혀갖고 자 이렇게 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한데 이 근육이 형성이 되면, 어, 뭐, 그늘에 자연스러워지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안 하던 동작을 하면, 뭐든지 다 부자연스러워요. 아, 막 스트레스가 돼, 그게. 근데 조금만 관심 갖고 한 이틀 정도 그냥 그 스트레스를 견뎌보면, 그냥 자연스러워져 버려, 그게. 왜? 벌써 근육이 변화를 일으키고, 또 뇌에서 그걸 변화된 걸 감지하면서, 그냥, 어, 너 원래 그러잖아. 이런 식으로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런 동작, 그럼 뭐 책상이 없으면 또지시 이렇게 눌러 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눌러 주고 어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음. 문제는 자자 자, 이런 동작 아까 제가 또 이런 동작 보여드렸죠, 그죠? 뭐 여러분들 이 손가락 이 그러니까 이쪽 관절이 어딘가 여기가 이상하게 아프다. 뭐턱 뭐 이게 묵직한 통증도 아니고 엘인 뭐 통증 비슷한 어떤 그런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을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가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보기하고 이걸 또 이렇게 해보고 힘을 주면 근육이 활성화가 돼요. 근육이 살아나요. 근육이 살아나면 근육이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피가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잘 살리면 그의 손목은 기본적으로 살아납니다 손가락을 잘살리면 그죠 이것도 뭐제 엄지손가락도 그냥 안쪽 바깥쪽만 있는게 아니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대 반대 또 바깥쪽 자, 이것도 동일해요 뭐한 개씩 이렇게 해도 돼요한 개씩 응?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보면 손등 쪽으로 힘이 작동이 되죠. 반대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눌러보고, 어? 또, 이 어떤 사람은 요 손목이 굉장히 약해져갖고, 막 쟁반을 툭툭 떨어뜨리거나 막 이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어, 일하다가, 식판을 들고 가다가 툭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왜 떨어졌는지 자기도 몰라. 그냥 떨어졌대. 그게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불 운동을 시키니까 그게 회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쪽 손목이 너무 심한 분들은 그게 반대 손을 이용해서 이걸 지그시 눌러주면서 여기를 어티라는 거예요. 이 근육을 키워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제 집사람 한한3주 정도 그냥 제 집사 제 애기 엄마는 저를 이제 믿, 믿게 됐으니까 잘 따라 하더라고요. 한3주 정도 자기가 포기 안 하고 계속 하더니만은. 이제 안 아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3주에 이제 뭐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거는 저는 몰라요. 이제 생활 가운데 그냥 물어는 지그 조치 어, 운동해줬냐? 눌러줬냐? 그러니까 어, 하고 있대요. 버스 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직장에서도 한 번씩 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느냐? 가중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렸나에 따라서는 결과적인 데이터가 다 다르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와, 너무 효과를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별거 효과도 없네. 하고 그냥, 어좀 기분 안 좋게 이렇게 떠나버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하여튼, 그리고, 일단은, 이제 손가락 관절염이 걸리셨다. 혹은 손목이 아프다. 자 이런 분들 그죠 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또 이것만 해 준다고 모든 게 끝난다 아, 이러면 조금 아직 약간 좀더 필요한 게 있어요 물론 손바닥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손등만 굉장히 약해져 있는 분들은 이것만 해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 너, 또 너무 이렇게 일을 몸을 쓰는 일을 너무 안 하신 분들은 심지어 손바닥도 약해져 있고 여기는 더 약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우리가 옛날 사람처럼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이걸 아구힘을 콱 쥐면서 뭐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힘도 약해져 있고 손등힘은 더 약해져 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은 이 악력기, 자 이게 이게 손하고 악, 자이 그러니까 악력기 이렇게 누르는 누르는 동작을 하는 거니요 이렇게 하면 이 팔에 있던 피가 손으로 이동을 해요. 이제 손, 손바닥이나 이게 팔 손목 근육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눌렀다 뗐다 이렇게 하는데. 이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손가락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이 운동을, 이 운동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게 좋아요. 이 운동을 해서,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면 이 팔에서 손으로, 손바닥으로 피가 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이 막 뜨겁고 피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이게 오히려 그런 통그 관절염이나 어떤 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무조건 이게 제 말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 안 그런데, 막 이러지 마시고 네? 요인은 굉장히 다를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바닥에 일단은 피를 집어 넣어 주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력기를 좀 사용하자 특히 이게 모래주머니를 손목에 차고 계신 분들 계세요 좌우 비례칭 문제 때문에 소화장애 때문에 만성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모래주머니를 역류성 식단 이런 거 모래주머니 차고 계신 분들은 가만히 차고만 있으면 손가락에서 피가 빠져나가요 왜 무게 중심이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악력기 운동을 안 해주면 점점 손가락이 이 쭈글쭈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까지는 피가 팔에서 잘 오는데 여기는 갔다가 너무 빨리 빠져나오고 왜 중심이 여기, 자, 무게가 여기 잡혀있으니까 손가락에서 피가 자꾸 빠져버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모래주머 차고 있는 분들한테는 악력기를 꼭 사용해라. 또 손등도 눌러주고 자, 주무시기 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동영상에서 포커스 해놨는데 다 잘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잘 못하고 계신 잊어버리고 안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거 제가 봤어요 자, 악력기는 하루에 한 그냥 오른손 아주 약하신 분들은 한 30번 그런대로 손가락 괜찮으신 분들은 한 50번 정도 하세요 응? 그러니까 아침에 한 20번 저녁에 한 20번 오른손 20번 왼손 20번 이렇게 하는데 자, 그냥 하시지 마시고 자,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다섯 손가락 열 손가락을 골고루 사용하는 게 좋아요 골고루 그러니까 뭐든지 골고루 사용하지 않으면 꼭 탈이 난다 이거는 이게 사람이 노화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모병사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골고루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게 대칭에서 비대칭으로 바뀌고 균형에서 불균형으로 바뀌어요 그럼 피가 순환이 안돼 그럼 혈압이 올라가 혈압이 올라가면 모든 장기가 타격을 받아요. 모든 병이 생기는 거야. 신장병이 생기고, 체장염이 생기고, 간, 간염이 생기고, 머리가 문제가 생기고, 피가 순환이 안 되면 비염이 생기고, 목에 가래가 붙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이 악력기 사용하는 게이 다섯 손가락 중에 첫 번째가 이세 손가락이에요. 네. 첫 번째가 이세 손가락이고 두 번째가 이첫 <웃음> 번째 이세 손가락이에요 네. 네. 네. 네. 네.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세 손가락 위주의 운동을 하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가 자, 이, 이네 번째 다,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엄지손가락 그러니까 이세 손가락 그리고 또 요거 엄지 세 손가락 그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거는 상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대. 그러니까 요두 손가락과 엄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 위주로. 위주로 하는 거예요. 어. 요렇게 해주고 뭐 이거 붙여도 돼. 붙여도 되는데 힘을 두 번째 세 번째 더 많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 위쪽 손목 위쪽 근육이 강하게 움직여요. 다음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위주로 해주면 이 아래쪽 손목 근육과 이 팔꿈치로 가는 근육이 살아나서 피가 잘 통하게 됩니다. 아, 어? 어. 그러니까 이두 파트로 나누게요. 엄지 두 번째, 세 번째. 엄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 오전에 스무 번을 한다 그러면, 엄지 두 번째, 세 번째를 열번 하고, 엄지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또열번 하면 스무 번이잖아요. 또 왼손 또 엄지 두 번째, 세 번째, 엄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한열 번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네다섯 번 이렇게 해주면, 그날은 이제 오전에 한번 했으니까 저녁에 한번 하면 끝나요 그 다음부터 이제 손등을 이렇게 눌러 제끼는 거야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를 때 최대한 손가락 끝을 누르세요 그래야 모든 게다 적용이 돼요 손가락 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여기를 누르면 효과 그러니까 손가락 두째 마디를 누르면 효과가 반감이 돼요 잘안 나타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적용이 되려면 손가락 끝을 이용하면 이쪽 라인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 힘의 작동 원리를 잘 생각해 봐요 그리고 가중치를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 대다수의 분들은 거의 한 이틀 정도만 해도 효과가 벌써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사실은 반나절만 해도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 분도 계시고 한 이틀 정도는 돼야 효과가 돼. 근데 거의 한8 90%는 이틀 정도 지나면 벌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어 뭔가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틀하고, 어우, 편안해졌네, 끝! 이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왠가 하면, 이, 뭐, 손바닥이 강해진 게, 하루 이틀 만에 강해진 게 아니잖아요. 거의 수십 년에 걸쳐서 강해졌을 수도 있고, 또 이쪽이 약해진 게, 하루 이틀 만에 약해진 게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 살아온 시간만큼 약해져야 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관심을 계속 가지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요 운동이라는 건 사람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숨이 멎는 순간까지 우리 몸의 비대칭을 고려하면서 계속 조정을 해 줘야 돼요 내가 오늘 소, 손바닥을 많이 사용하는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반대되는 동작을 해 줘야 문제가 안 생겨 근데 오늘 막 하루종일 수세미 잡고 막 집안 청소 화장실 청소를 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막 손이 저려 갖고 막 이게 펴지지도 않고 막 이래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 그런게 안번었어요아 여보 이렇게 해봐 뭐또잘 따라 하더라고 잘 따라 하니까 다음날 아침 되니까 한 50%가 사라졌대 그날 저녁 되니까, 그 다음 날 저녁 되니까 거의 한 80%가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효과를 보니까 그냥 한 이틀, 삼일 계속 밀어붙이거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막 가서 약국에 와서 손이 저리니까 이거 풀리는 약 주세요.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약을 먹으면 좀 혈액이 순환을 조금 개선을 시키면서 통과가 되기는 돼요. 근데 약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약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약물 중독, 약물 남용이라는게 한계를 고치려면 한계를 손해를 봐야 돼요. 무점을 고치려고 하다가 간을 손상을 일으키고 그죠? 이 고혈압을 고치려고 하다가 뇌를 손상을 시키고 신경 조절 기능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거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게 나타나요 약이라는 거나 뭐스트레드슨 주사제 맞고 부작용이 너무 많이 보고 되고 있잖아요 그죠? 좋은 것도 있는데 부정적인 어떤 부작용도 같이 가는 게 약물이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약물을 써요. 저도 이제 뭐, 약물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약을 써요. 뭐, 부시딘도 쓰고, 어떤 때는 소염제도 먹고, 도저히 안될 때는 뭐, 감기약도 먹고, 뭐, 요즘은 잘안 먹지만은, 이거는 뭐, 한계치를 넘었다 이럴 때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약을 먹어요. 그때는 약을 먹는 거야.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를 하고, 먹어야 돼. 왠가 하면, 아니, 그거 아끼려고 하다가 내가 몸이 드만가질 그, 한계치를 넘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약무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또 실제로 병원에 가서 우리가 병원을갈 때는 그런 상황에서 가는 거야. 그냥 무작정 가서 여기 안 좋아해 약 주세요. 주사 나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수술해주세요. 참.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반인 분들이 언제 병원에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대, 어떤 대처법을 모르니까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을 자, 여러분들이 이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양손가락에 동일한 손가락을 끼고, 이석관절을 이렇게 당겨보세요. 당겨보면 이 손목이, 이 손가락이 이게 손목 관절을 통과하는 근육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탄탄해져요, 손목이. 응? 자, 엄지손가락은 두 번째 손가락에 걸고 이렇게 당겨보고, 반대쪽도 이렇게 당겨보고, 그죠? 악력기도 사용하고, 이 손등, 손등을 이렇게, 응? 손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고, 손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응? <웃음> 그리고 그때 손목 터널 정후군 치료법 보면 이게 손가락에 물병 끼워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물병 꼭다리 끼워서,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 있죠. 응? 어. 그 동작도 도움이 되고, 그냥 단순 손가락 관절염은 바깥쪽으로 많이 움직여 주시는 게 좋고 또 바깥쪽과 함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가정치를 올려가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약간 신뢰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곧잘 포기해 버려요. 3일 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진짜 한 5명도 안 돼요. 제가 보면 그래요. 한 2, 3일 정도 그냥 해보면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난다 라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심지어 부정적인 변화라도 변화가 나타나야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라는 게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뭔가 조금 부정적인 변화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제일 나쁜 게 약을 먹어도 변화가 없고 산삼을 달여 먹어도 변화가 없고 뭐 말을 갈아 먹어도 변화가 없고 유산균을 먹어도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는 게 그게 벌써 가중치가 넘어가 버리고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라건아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아, 변화가 났다 이게 또 변화는 꼭 명현현상 그러니까 2차 자극 증상과 함께 나타나요 나빠졌던 게 치료되기 위해서 그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 꼭 통증이나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런 증상의 변화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명현현상이라고 하죠. 저는 그냥 2차 자각 증상이다 이라는 데 똑같은 말이에요. 어? 어그러졌던 게 바로 잡힐 때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간 뭐 간질간질하다든가 어떤 또 이게 치료 과정에서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넘어가면서 약간 자극을 너무 줘서 이렇게. 충격이 오면서 어떤 염증성이 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그럴 때는 이제 소염제나 염증 염증, 염증 치료제나 이런 걸 약을 조금 드시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또 손가락 관절이 너무 심각하게 나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쪽에 이렇게 자극을 주면 그쪽에서 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소염제와 함께 소염제는 그냥 일반 의약품이까 약국에 가면 다 그냥 소염제 달라고 면 그냥 줘요 소염제, 그러니까 항생제는 병원에 가서 해야 되지만, 소염제는 어디 가서 그냥 뭐 몇천 원만주면살수 있으니까. 아, 이건 내가 소염제를 먹으면서 치료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약국에 가서 3천 원짜리, 3500원짜리 소염제 하나 사서 드시면서 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그냥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손가락이 아프다라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 손가락을 여러분들좀 관심을 가지세요. 아, 나 어떤 방향의 운동이 부족한가 자, 엄지손가락도 방향이요 보세요 뺑뺑 돌려보면 방향이 여러 군데요 심지어 대각선 방향도 있어 근육이 응? 주로 이렇게 손가락, 엄지손가락은 이렇게만 보통 이게 자주 움직이는 거예요 힘, 힘을 줄때 이렇게 있는데 근데 보면 이렇게는 잘안 움직여 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여기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면 이쪽 근육이 살아나면서 손목에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쪽 손가락을 누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또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돌려가면서 이렇게 눌러보면 느낌이 좋은 부분이 있어요 느낌이 좋은 부분이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계속 이렇게 자극을 주면 손목이 살아나고 손가락이 살아나고 자, 엄지손가락도 이래 끝부분을 이렇게 누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누르면 이쪽에 혈관이 점점 사라져 가면서 통증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약을 같이 드시면서 약에만 의지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뭐 약한 통풍은 모르겠는데 조금 정상이 좀 멀리 가신 분들은 약물로만 은 치료하기 가 힘들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조적으로 이렇게 밀어줘야 그러니까 약은 내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거고 약이 내 모든 병을 치료해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 약은 거의 다 임시 처방이에요. 왜그 문제를 일으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란가 약물이란 거라 무슨 말인지 알죠.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근본 원인을 제거한 게 해소한 게 아니고 그 수술 부위만 도려낸 것뿐이에요. 그쪽에 뭔가 문제를 일으켰던 요인이 있거든요 치질 같은거 그 치질 잘라내면 치질 끝납니까 2년 3년 지나 치질 또 튀어나와요 왜 요인이 해결이 안 됐어. 그쪽으로 피가 많이 가는 압력이 증가하는 요인이 해결 안 됐는데 그거 잘라낸다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뇌종양도 마찬가지 예요 그거 잘라내면 뇌종양 끝 이러면 정말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압력이 계속 가고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잘라내도 분명히 몇년 지나고 나면 다시 커지기 시작할 수가 있다라 거기가 안 커지면 다른 부분이 또 발생이 될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압력이 이동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 종양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원인치료를 해야지 자꾸 임시처방적으로 막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거나 평생을 가도 끝이 안 나요 결국은 하다가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물론 원인치료를 한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더 건강하게 좀더 많은 시간 좀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 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안 가지는데 자기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안,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점점 나빠져요 아직 젊으신 분들은 뭐 아이고 나는 까딱 없어 나는 평생 안 아플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을지 몰라 근데 그건 다 환상이에요 환상 나이 먹으면 다 아파요 다 어그러져 아까 얘기한 잖아요 커지는 혈관은 점점 커지고 좁아지는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커지는 근육은 점점 커지고 작아지는 근육은 점점 작아지고 관심을 가지면 그걸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관심을 안 가지면 계속 나빠져가는거죠 여러분 그렇죠? 관심을 가지실까요? 관심을 가지고 제가 유사한 동영상을 몇 개를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아, 뭐라 그러냐. 대다수 분들이 이제 제목을 찾아서 움직이시니까. 아, 그 이제 제가 조금 제목을 좀 단순화해서 이렇게 올려야 될것 같아요. 어, 아, 너. 그, 하여튼. <웃음> 그렇습니다. 하 아, 지난주에 동영상 하나밖에 못 올렸고, 이번주에 월요일인데 한 개를 올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주에 몇 개나 올릴 수 있을지. 시간을 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여러분 계셨는데 어,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맞아 특별히 또 이렇게 에, 미국에서 또 세미나에 방문해 주신 분 계신데 어, 저 멀리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미국에서 오신 분이 한 가정하고 두 분, 세 분이 오셨어요. 어, 하여튼. 아, 제가 그냥 미국에 온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분들 또 후원을 해 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뭐 미국에서 왔는게 잘, 뭐 오신 분들 많이 독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지방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아 그분들이 진짜 이 치료 원리에 대해서 공감을 크게 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하는 일에 이렇게 또 성의를 보여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분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 후원 계좌를 통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 여러분 계셨는데 그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하여튼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여러분 일단 또 길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